즐기 좋은 날, 북쌤입니다. 저한테 오늘은요. 굉장히 특별한 날이에요. 어, 제가 유튜버를 시작한 지 어, 그러니까 2월 18일 날 영상을 올리고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구독자 100명이 됐을 때 기념 영상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지. 근데 그게 한 3, 4주 후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너무나 빠르게... 이틀만에 100명이 훌쩍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기념 영상을 준비하고 있고요. 정말 진심으로 어, 구독자 100명 넘게 해주신 거에 감사드, 감사드린다고 구독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면서 책임감도 생겨요. 아직 뼈마리 유튜버고 완전히 초보 유튜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관심과 어, 댓글과 좋아요 와 구독자 수가 늘어나니까 더 많이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념 영상을 생각했던 건 이거였어요 저를 제가 누군지 알려 드려야 되겠다 한마디로 제소개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 됐습니다 저는요 홈쇼핑 방송을 11년 정도 했어요 그 아이템이 굉장히 여러가지 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책방송을 11년 정도 했습니다 어, 처음엔 제가 5살, 2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두아이엄마였었고요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우연히 틀어진 그 홈쇼핑 채널을 보게 되면서 아 저거 사고 싶다 그게 아니라 저 직업이 뭐지? 내가 지금 막집 걸레질을 하고 있었는데 홈쇼핑 방송에서 나왔던 멘트가 지금도 무릎으로 이렇게 걸레질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이렇게 서서 고상하게 서서 이렇게 걸레질을 해보시라는 그런 멘트를 들었을 때아 저거 사야지가 아니었어요. 저 직업이 뭔데? 내가 지금 이내 상황을 어떻게 알지? 그래서 제가 궁금하면 또못참아요막 검색을 해봤죠. 저는 그때 그게 홈쇼핑 방송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호기심이 발동이 됐고 그게 저에게 지금의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된큰 역할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홈쇼핑 방송하는데 그냥 쉬운 건 아니었었죠 뭐든지 쉽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뭐가 어 제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릴 수 없잖아요 세상은 정말 경쟁해야 되고 어 밟고 밟히는 관계이기도 하고 만만하게 나에게 기회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어, 저희 집에 미키라는 푸들이 있는데요 <웃음> 바깥에서 두드기는줄 알고 짖었네요 자연스럽죠? 이 소리도 그래서 아, 두드리지 말아야겠다 되 어쨌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안 열리던데요 저는 저는 열릴 때까지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동네 아줌마였던 서른 살 넘었던 저는 어, 방송을 11년이나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책을 많이 봤냐? 아니요 책은 저한테 수면 제였었어요 책을 이렇게 보면 와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두장 정도 넘어가면 이렇게 자고 있는 거야 나 스스로도 두꺼운 책난 저한테는 베개였었어요 그랬던 제가 책방송을 하게 되면서 내가 어. 그,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의 자제분들, 아이들, 책을 봐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저는, 정작 책을 안 보고 있으면서 그 말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책을 관심있게 보기 시작했고, 우리 왜 그러잖아요.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빠지면 계속 빠져요. 근데 책도 그러더라고요. 릴레이 독서가 되더라고요이 책을 보고 나면 아, 또이 책이 보고 싶어지고 또 다음 책이 궁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기 여기는 제서재고요 거실에 나가보게 되면 한쪽 벽면이 책으로 되져있는데볼 때마다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그럼 그 책이 장식용이냐 아니요 제가 그동안 봤던 책들을 다 꽂아 놓고 또 보고 또 보고 했던 책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송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어, 그 책바, 책을 책 안내하는 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진 않는 게 읽었던 책 중에서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책을 하는 거라서 저는 굉장히 즐거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까지 유튜버까지 하게 된 계기가 됐었어요 어, 유튜버를 하게 된 계기는요 저는 제가 사실 유튜브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수많은 유튜버님들께 정말 공짜로 엄청난 전문적인 거와 정보를 주시잖아요. 저도 굉장히 도움받고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정말 이 유튜브 채널이요. 어, 뷰티도 있죠. 또 영어 동기부여도 해주고 있죠. 또 책도 있고 그다음에 댄스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뭐 뷰, 먹방, 그리고 게임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수많은 분들이 재능 기부를 하고 있구나 아, 그분들 돈 많이 버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은 정말 극소수 제가 저도 안 받아봐서 모르지만요 그 돈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꾸준하게 못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뭐한만 명이 넘었을 때뭐한몇 만원에서 한몇 십만원 근데 그만 명이 쉽냐고요 그리고 10만 명이 넘어야 광고가 붙고 이런다고 그 넘으신 분들 이야기에 의하면 그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만명 이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자연스럽게 될수 있을 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있는 게 전혀 아니고요 나도 뭘 하나 내놔야 되겠다 나도 재능 기부를 해 드려야 되겠다 그럼 내가 잘할 수 있는 게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책방송을 11년 동안 생방송을 직접 했고 그리고 책을 또 좋아했고 제가 이렇게까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준게또 책이었기 때문에 그래 그 컨텐츠로 가자 그리고 수많은 분들한테 할수 있다 동기부여도 시켜드리고 당신도 할수 있고 어, 조금만 이거 버텨보셔요 그런 좀 성장하는데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로 나는 재능기부를 해야 되겠다 나도 세상에 뭐 하나 내놔야 되겠다 감사해서 그 마음으로 용기내서 시작한 게 벌써 한 이틀 정도 됐습니다 구독자 100명이 넘는 분들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구독자 300명이 됐을 때에는 어 그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제가 또 기념 영상을 또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에 사람이 살면서 그이 어려운 그 고비고비 있잖아요. 저한테도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 어려웠던 고비를 어떻게 이겨냈고 빛이 좀꽤 있었는데 그 빛은 어떻게 해결을 할수 있었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빨리 그 방법을 듣고 싶다면 구독자 300명이 빨리 되면 저도 그 기념 영상을 빨리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 또한 구독해주신 분들의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갖고 좋은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